오랜 기간 주식하면서 1억 정도 까먹고 찾아낸 방법이다. 코스닥이 발광할 때 막차 타서 박살나고 어설프게 미소 쓰다가 완전히 초토화됐었다. 세상을 원만하며 잠못이루고 동전주 싸구려 잡주건들이다 휴지되는 꼴 경험하면서 단타 흉내 내다가 몽버이고 돈만 날렸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에서 급등주 공략법이란 책을 발견하고 상황가다다다을 따라 쓰다 작전주의 걸리고는그 다음날 곧바로 하한가로 처박혔다. 하루에만 30% 손실이란 피멍에 확병이 생길 지경까지 갔었다. 포기하는 심정에 다시는 주식안 하겠다고 이를 갈던나는 우연히 누군가가 써놓은 글을 읽었다. 얼마를 날렸든 수업료라고 생각하라. 대학 4년 다니는데도 몇 천만원 깨지는데 평생을 먹고 살게 해줄 수도 있는 방법을 찾는 일에 몇 천만원 날린 것을 억울해하기보다는 두번 다시 안 하겠다는 헛된 약속을 하기보다는 일을 갈며 공부하여 이전의 실패와 반대의 길로 갈수 있는 자기만의 투자 방법을 찾아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순간 찌릿하며 다가서는 뭔가가 있었다. 6개월 동안 100만원이란 소액을 가지고 철저히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다양한 전략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월 평균 수익률 50% 정도 되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전 손실의 반 이상은 회복했으며 앞으로 1년 정도만 더하면 원금 회복이 가능할 것 같았고 실제로 해냈다.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철저한 단타밖에 없다는 것이다. 덩치 크고 맷집 좋고 주먹도 세지만 기관과 외국인도 단점은 있다. 순발력에서 개인에게 뒤지는 점이다. 바로 그 점을 이용하는 것이 단타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단타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것이 세상 소문인 걸 보면 눅눅치 않는 것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실패하는 단타 선수들의 특징은 하락 종목이 반등하기를 기대하며 사들이는 배팅과 손살같이 올라가는 몸을 시장가에 가도 잡겠다는 방법으로 상한가 따라 붙기라는 극도의 리스크를 가진 배팅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우연히 진짜 센놈 잡으면 한 미천 건지겠지만 워낙 사기꾼 많은 게이 주식시장이다. 딱딱하다 폭포수처럼 떨어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한달 내내 찔끔찔끔 벌어다가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 이제부터 나의 방법을 소개하겠다. 일단 명심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가급적 오버나이트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가급적 미수는 쓰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하다보면 금액을 키울수록 수익률이 저하되거나 마이너스로 가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적정 금액 설정의 문제다. 수익률이 유지되는 금액의 상한선을 찾는 것은 자기몫이다 투자원금 이외의 수익은 철저히 은행계좌로 돌려서 더 이상 배팅금액을 키우지 않는 것이다. 우전승부로 끝을 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아침 9시 개장과 동시에 5분 정도 지나서 급등 종목만 화면에 띄운다. 경험상 코스닥에 사기꾼이나 야비한 작전세력이 많은 것 같아. 가급적이면 코스피에서 선택하길 권한다. 액면가 500원짜리 종목 중에서는 가격대가 1000에서 2000원대인 종목으로 하루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200만주 이상 되거나 액면가 5000원짜리 종목 중에서는 가격대가 만에서2만원대인 종목으로 하루 거래량이 30만주 이상 되는 종목으로 일단 관심 영역을 줄이면 대략 10개 정도로 줄어든다. 종목들의 일별 그래프를 최대한 빨리 살펴서 최근 며칠간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종목이나 N자형 패턴의 이평선이 모이면서 급등하는 놈들 중에 상한가까지 못간 놈을 하나 딱 찍어 선택한다. 이런 놈들은 혹시 물리더라도 별탈 없는 게 대부분이다. 경험상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분 정도면 충분하다. 대략 9시 15분 내지 20분부터 거래를 준비한다. 매수 시 대부분의 경우 손살같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매도가격 중에 큰 매물벽이 나타나고 일순간 주가의 눌림목 현상이 일어난다. 되밀리기 시작하고 2에서 3% 정도 떨어지는 어느 가격대가 되면 매수저항대가 생기는데 바로 그 포인트를 찾는 것이 승패를 좌우한다. 왔다 싶으면 일단 배팅금액의 50%를 매수하고 살펴본다. 고려 큰 매수 물량이 하나 떡같으면 시장가로 50%를 마저 배팅한다. 울리는데 일주하는 셈이다. 혹시라도 눌림목을 당하지 않고 그대로 뚫고 올라간다고 따라가면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강한 모습을 보여 개미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만들어 놓고 치고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뚫고 그대로 상한가까지 치솟아버리면 그 종목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여 다른 종목을 찾는다. 이제는 바로 매도 준비를 한다. 단타의 90%는 매도라고 생각하라. 눌림목 현상 뒤에 갑자기 큰 매수 물량이 받치면 대부분의 경우 순간적으로 1-2% 정도는 쉽게 올라가는데 이때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막히면 바로 매도한다. 1000만원에 1%면 10만원, 2%면 20만원 벌었으면 30분 정도의 노력으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라. 문제는 갑자기 받친 큰 매수량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이 발생할 때인데 이때는 굳이 추격매도할 필요 없다. 넌 만주나 받칠 수 있는 세력이 먹은 것이니 반드시 복수의 칼날을 세우고 다시 힘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 종목 선정시에 언급한 것과 같은 종목은 절대 쉽게 허물어질 종목이 아니기에 그냥 버티어 본다. 반드시 당일 시세를 한 번은 더 주게 되어 있고 적어도 대량으로 받친 가격대까지는 반드시 한 번은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다. 또한 어설프게 추격매도 하다보면 수수료와 세금만 날리고 급등 종목의 특성상 날아갈 때 점쟁적으로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로 치솟기 때문이다. 다시 매수 포인트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하락이 세력들의 흔들기 때문이없다면그 상승폭은 기대보다 훨씬 더큰 경우가 많다. 다시 또 기다린다. 그러면 또 매물벽에 눌림을 당하면 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한두번더 해먹는다. 그러면 당일 수익은 천만원 배팅 기준으로 경험상 3% 수익금은 가져가더라. 매일 30만원이면 한 달이면 600만원 정도 수익이 된다. 오전 11시 정도 되면 웬만한 주식은 그날의 방향 설정이 끝이라며 그 다음엔 별샘이 못 보게 되어 있다. 그냥 컴퓨터 꺼버린다. 단타하려면 절대 떨어지는 종목 쳐다보지 말라. 또한 기계적으로 내려가면 바로 판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기계적 선절매는 당장은 손실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감을 잃게 한다. 예지 당초 잘 고른 놈은 쉽게 배신 안 한다. 인내할 때는 끈기로 버틴다. 사람끼리의 궁합이 있듯이 주제과도 궁합이 있는 법이니 허무하게 당한 아픈 기억이 있는 종목이라면 절대 복수심에 불타 다시 덤벼서는 안 된다. 위방법이 누구에게나 맞지는 않을 것이다. 본인 스스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칙을 세우고 단타에 임하기 바란다.